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하는 큰 항목에서 십계명은 우리의 언약, 백, 언약 백성인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하는 것과 스스로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못 지킨다는 하 부분까지 생각했습니다. <웃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그뭐 정치적인 용도, 사회적인 용도, 규범적인 용도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들이 있고 또 그걸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것과 이제 새 언약의 율법으로서 따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면을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은 확실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내, 내부적으로도 그런 조건이 없고 외부에서 그게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그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그리토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그 수동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 능동적인 것들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 주님이 다 순종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데 뻔뻔하게 누리게 하시지 않고요. 그건 이제 뻔뻔하게 누리는 거는 무법주의자로 누리는 거죠. 그럼 뭐 내가 어차피 못 지킬 거 하나님이 다 지켜 주셨으니까 나는 할게 없다. 이렇게 그건 좀 뻔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로운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아예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완전 성화를 이루었다. 완전 성화와 영화까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은혜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죄와 싸우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사단이 꼭, 그, 저기, 하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러고, 그러고 살아간다. 그러고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그런 주장들을 다, 제어하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제 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 우리가 또 여전히 못 이루지만 또그 안에서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완전한 데까지 자라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세 사람이에요 둘째 아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시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여전히 못 미치고 어 그걸 완전하게 못 지키지만 저 당신의 사역 안에서 받아주시면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할수 없는 것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감사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포도원 그 일꾼들을 청하는 그 9시에 부른 사람 뭐 <웃음> 그 다음에 3시에 뭐 5시, 12시, 3시, 5시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는데,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불평했잖아요. 뜨거운 낮에 수고한 거에 대해서. 근데 원래는 사실 그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인생 고민을 한 사람. 내일을 불안해하고. 사실 일찍 부름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그 삭슬 생각하면서 그구원의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뭐 행위의 조건이 아니고요. 그건 포도원 주인의 그 배려죠. 배려로 그걸 거쳐 이제 취하게 됐으니까. 그거는 구원의 어떤 공로가 되는 노동은 아니고요. 그거는 감사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감사할 수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으니까 사실은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더 좋은 거죠. 복이 있는 거고.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그 세상처럼 생각하니까 노동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 그럴 게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화의 그 명령들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 <웃음>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영광이죠 즐거움이 <웃음> 큰 틀에서는 항상 그렇다 개명은 계명, 우리한테 무거운 게아니고 그걸 지켜서 그 구원 받으라고 한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서 구원 받으라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의 그 시각에서 보면 개명은 그것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이질수 없는 것을 다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여서 구원 받으려고 하더라고 하니까 구원 받으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당신이 다 지어놓고 우리 그왜지는것을 흉내 내게 하시면서 그그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고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것을 다 드려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영광이고 특권이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 개명을 주신 것이 왜이 말을 큰그 제목으로 세웠는가 하면, 이제,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는 그 지킬 수가 없다는 것도 또 알게 하고, 그러니까 또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요 계명을 보고 있으면 그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그럼 왜 어떤 은혜가 있어도 그걸 다못지킨다다못 지켜요 그. 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그 우리 스스로 다 사실 칼빈이 그런 얘기 했는데 가장 작은 죄도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죄다. 예? 가장 작은데. 그러면, 그, 저, 이따가도 보겠지만, 로마 캐톨릭에서 대주의 소재, 뭐, 중주의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선행으로, 그, 저기, 대체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건데,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 저, 대주의 소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개혁자들은 그 부분을 분명히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신회방죄예요. 고의로, 알고도 고의로 대항하는 죄죠. 다 아는데 대항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이잖아요. 사단이 다 알지만 대항하는다 알지만 대항하는 다 알지만 그다 다른 사람 거보면그못집으면못 못 씹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다. 다 아는데 그래야그래 하지 않는 걸다 아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해버리는 이상 교만함.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도 더 저, 저, 죄를 범하는 존재인데, 늘 겸손하게 이웃의 죄를 보면 내 죄를 생각하고, 이웃에게 의의가 있으면 주님의 의를 생각하라. 늘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웃음> 뭐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다내 의의 삼고, 남의 죄는 다 집어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웃음> 성찬 예신문에도 이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 또 149문, 어, 문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9문답.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스스로나 혹은 이 세상 살 동안 받은 어떤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내 대신 다 지시고 그 모든 죄책과 죄의 오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웃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웃음> 스스로 어, 죄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스스로는 어, 죄를 이, 이, 벗을, 벗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인 그리도를 바라보고, 여전히 실수와 실패가 있지만,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이제 그율법의그새 언약의 율법으로서의 그본 모습을 취해 나간다. 결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떻게 존재하건, 그리도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도만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끼어서 나를 드러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의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참 어,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이 세상 사는 동안 받은 어떤 은혜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우리 고백서는 우리를 좀더 겸손하게 만들고 좀더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이끕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받은 어떤 은혜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조금도 행할 수 없다. 그리도 외의 것을 내세우면 우린 사실은 하나님 나라 사회원이 아니라 세상 사회원이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도로 행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행위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그래 우리가 명심할 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도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는 이라. 이거는 뭐 몽장 다 죄인이니까 뭐 거기서 다 거기다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겸손한 상태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할 걸, 뭐, 저, 뭐, 500대나리온 빚인 자나, 1만 달란트 빚친 자나, 다 똑같이, 다 그런, 그, 태도를 취해야, 취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전도서는 이 촌철살인처럼, 그러 그러니까 짤막한 경고로서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드는 이런, 어, 그, 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틀림없이 의인이 있습니다만 그 의인이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친 말씀도 옳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고 가르친 전도소의 교훈도 옳습니다. 음. 이, 어떻게 이두 교훈이 동시에 옳은가? 그 이유는 의인이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로마 케토릭이나 알미니안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신인 협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주권적으로 구원하셔도 인간이 거기에 협력하는 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간론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 안에 조그만 하나님의 의, 의에 반응할 수 있는 선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부분이 그 손상되지 않은 의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실제 그그 그, 그 죄인인 아담 안에 타락한 죄인이라도 거기 안에 조그만 그의 하나님의 의에 반응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로마 개토릭이나 알미니안이나 뭐 펠라기우스 주의자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인간의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정면으로, 어, 대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 편에서 경험적으로 그걸 추적해, 역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면, 어, 착한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 예? 조금 의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주 못된 사람도 있지만, 조금, 아니, 난 태생적으로 조금 탁, 착한 사람, 그냥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얘기하면서 성경이 선언한 거를 무시하고 경험을 내세워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 완전히 죄인이란 말인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그거는 인간론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한다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큰 착각이고 그런 착각 중에서 계속 선을 행하려 하면 오히려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을 행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 다른 사람 놓을 때 공부 더 해가지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그더 뭐저뭐 그 본받을 만한 일이 되면 그게 자기 의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거 받은 사람들이 겸손한데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언어 공부하고 뭐 역사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뭐다 정리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밤잠을 안 자고 이걸 정리해 가지고 한 건데 어떻게 안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성경을 그 이제 성경의 인간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여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사실 50% 100%잖아요. 인간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사람하고 실제 살인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살인자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살인하면서도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걸로 의의를 삼으면 이게,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어그 살인 안한 사람이 의 의롭게 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똑같아요. 다 55백보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결코 스스로 선을 행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하지만 그 선행이 그 자체로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어떤 선행을 해도 그 역시 냄새나는 거고 우리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깨끗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늘 죄송스럽고 예, 주님 앞에 또, 그, 그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 지금 미안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안, 안 주고. 근데, 자기 이 힘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낫다. 하나님과 비교해보지 않고, 어, 다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웃음> 하나님과 비교하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토와 비교하면 좀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리토의 빛 가운데서 서서 자기를 살피면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가 무슨 조금 부자된 것은 조금 뭐 나아서 부자되고 자기가 좀더 건강한 것은 자기가 좀 의로워서 건강하고 조금 더 명예가 있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면 안돼 주님이 그 부분에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한게 있는데 내가 그거 의지하면 내 손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그랬는데 왜나 모르십니까?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 제가 한게 없습니다 그 저, 저, 저 마태복음 20 오장에 나오듯이요. 제가 언제 주의 형제들을 돌봤으며, 언제 감옥에 가셨을 때 내가, 내가 한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지요.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할수 없는 건데 주님이 하게 하셔서 그 일을 겨우 했을 뿐이라고. 저는 한게 없어요. 이게 이게 진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내 진짜 겸손합니다. 내 죄를 비춰봐요.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봐요. 이 그리스도가 창조주 아니에요. 이 우주를 생각하면은 이뭐 태양의 표면 온도가 뭐 육천도라는데 그 어떤 별들은 막. 온도가 2천만 도씩 된대요이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 비교하면 이 저희 지구상의 마그마는 냉수에 불구하고 한데 지구의 마그마가 냉수래. 아무튼 그그이 지구 바깥의 온도가 영하 270도랍니다. 273도가 절대 온도인데 빙점인데 그. 그 273도가 되면 모든 원자조차도 다 수업이 되니다 200, 그래서 영하 270도가 되니까 움직일 게 움직이는 거예요. 3도 차인데.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죠. 그런 걸 보면. 이게 이 태양계 같은, 이 은하,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 되는데, 지금 뭐, 천억 개가 넘는 걸로 알고. 갈릴레오 갈릴레인가? 그, 그, 그때, 그때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했는데, 그때보다요, 지금, 백억 배를 더 본답니다. 백억 배를 더 멀리 본대요. 그만큼 더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특히 우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주에서 보면, 우린 지구도 안 보여요. 지구도. 그런데, 우리를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그 우주보다 크신, 그,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티끌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와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그, 그 사랑을 모르고, 그, 그, 그분을 어긴 그 죄를 모르고, 그 자기를 내세운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뭐, 상대적으로 조금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이 한시적인 영광의 인생을 팔아먹는다? 그 죄는 그, 그2천만도 되는 그 불지옥의 영혼수록 가시적으로, 그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 가 떨립니까? 이게 소금이 불치듯 하는 세계? 뭐, 그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이, 보이는 세계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모르고, 이 교회 안에서 교만하다? 상대적으로 나를 내세운다? 이게 구원을 모르는 사람 사실은 겸손해야 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자신 그그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비춰봐야 원수를 기꺼이 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봤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심정이 어떻게 나, 그거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조금 직품 가졌다고? 아니면 조금 더 은사가 많다고? 어떻게 군림합니까?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돈, 명예, 미모, 학식, 기술, 재능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높일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죄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죄를 그 개명을 의지해서 또 살게 하. 이게 늘 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늘. 외부적으로 은혜가 와도 내가 늘 넘어지는 존재이니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려지는 게아닐까 바울이 그랬 그래. 바울이 그랬는데 더욱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같아지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지 않 지금은 육신적인 한계, 구조적이나 사단의 방해, 이게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그니 사실을, 아, 이제, 백신, 백신 얘기를 하는데, 백신 맞고 죽는 게 영광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먼저 베니까. 떠나서 그리도와 함께 있을 그,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혹시 백신 받고 먼저 죽는다. 이거 억울한 게 없어요. 신자는요, 일찍 죽는다고 억울한 게 없어요. 진짜, 한계를 느끼면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망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히브리서에 나와있는데, 그런 사람들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어디서 좀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조금 난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하,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하나님과 함께 그리도와 같아 질만소망는 피전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될 날만 소망하는 게, 우리, 그, 꿈이, 꿈이잖아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얼마나 그날이 고대, 그것도 진짜 창기 같고, 세리 같은 존재인데, 정결한 신부로 삼아가지고, 나를, 그, 거기, 그, 주님 나라의 왕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는,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해서 그렇죠? 요만한 벌레, 뭐, 해충, 이런 것만 해도 그냥 치를 떠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그런 토굴 속 같은, 그런 벌레 우글거리고 구대기가 나오고, 이런 토굴 속에서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버러지 이 같은 인생과 같이 되신 것 생각해보면, 그거 뭐지, 잘게 없죠. 그래서, 사실, 옥중소신을 보면, 저는 그 독을 속에서, 사실, 그냥 그 감금 속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늘 외부적인 은혜가 있어도 넘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들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그 사실로 나가야 돼. 그게 개, 그 계명이 우리를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는 몰아 근데 똑같은데 선택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무리게 하려고 우리를 똑같이 지옥으로 몰아가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그 천국으로 몰아가 있잖아요. 얘가 몸에 붙은 죄, 무거운 죄들을 다 덜고 배설무과 같이 여기고 그리또와 같이 돼야 돼 살아있는 날 동안. 네 번째,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 그, 그러니까 스스로는 죄를 못 지키고, 그리고 외부의 은혜가 있어도 죄 저희 뭐 그걸 다 완전히 못 지키고. 첫 번째는 죄, 저 개명으로 우리 죄를 알고. 그런데 스스로는 못 지키고, 또 저기 은혜가 있어도 못 지키고. 그런데 또 날마다 이걸 지켜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날마다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그렇다 이말요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고백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죄를 범한다 하는 거죠.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물론 날마다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곧 어, 날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옳습니다.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지키니까 나는 그래도 선을 행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바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잠을 안자고 그렇게 공부하고 에, 열심히 살아도 그걸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도둑질 안 해먹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웃음> <웃음> 개명을 완전히 못 지키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명을 크게 둘로 나눠서, 금령과 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명령은 무엇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금령을 위반해도 죄가 됩니다만,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역시 죄가 됩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명령이 두개 있지요? 네? 두 개.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부모,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금령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뭐 탐욕, 탐심을 가지 말고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금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지만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그만큼 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도둑질하면 죄가 되듯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철저히 공경하지 않냐 하면 역시 죄가 됩니다. 아, 부모가 시원치 않아서 나 부모 공경 안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권세라도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그, 그 존경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요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계명들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을 마치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어, 그날 그날 구워야 할 벽돌을 요구하는 것에 비교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는 공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구워야 할 벽돌만큼이나 지켜야 할 계명의 요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의 요구는 우리가 하루 종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 달,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벽돌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8시간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시간이 얼마간 있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받아, 받아들여야,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요구를 부당하게 생각하곤 합니다만, 그런데 선한 창조에 상태로 돌아가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창조주로서 정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피저물인 우리에게 실로 유익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선화과 금명을 공부할 때 이미 배운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저물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들 부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마땅히 순종할 그 의무를 요구하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는 먹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의무를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고 물론 죽지 아니하는 고귀한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고 게다가 이 마땅한 의무를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마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복입니다. 이게 창초 창조 때에도 그렇고요, 재창조 때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고욕이 아니라 참된 만족과 즐거움. 이게 고욕으로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그 그 황제들도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이요, 이 어떻게 세례 받고 죄 짓을 수가 없으니까 세례를 이제 죽을 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컷 죄 짓고 세례를 그때 받고 가면 깨끗하게 죽는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참그 <웃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 논이 잘못된 거죠. 이게 그 이제 죄를 즐기려고 하는 거 관점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게 기쁨이고 만족이다 즐거움이다 고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단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 선생은 신약의 지혜자답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는 이말한마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타락 이후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곧 실수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혜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그 속에 넣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야구보 선생은 말에 관하여 여러 차례 교훈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자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군지 말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했는데 혀는 길들일 쉬지 아니하느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거룩한 선생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베푸는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말로 서로 다투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으니 이 사실을 잊고 자기를 높이면 틀림없이 말로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로 교회를 심히 어지럽히게 된다 하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없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지 않을 수없다 하루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혹은 하루를 살아가며 잠시 쉬는 순간에도 겸손히 하늘아버지께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저 교만한 바리세인처럼 자기 자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련한 세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히 마음을 짓고 그리도의 보열로 사해 주실 것을 날마다 뭐 하루에도 열두 번씩 구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매 순간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도로 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고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놈하게 우리 영혼에게 내가 어찌 이렇게 교만할 수 있냐? 굳이 꼭 겸손히 그리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요요 다섯째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자다운 심정을 품어야 합니다. 바꿔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아니,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죄를 안 보는 사람들자신은 괜찮은 줄 아는 사람입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면 참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는 거죠 대적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형통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늘 기도해야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사는 사람이 그리토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의 심정을 품는 것 자체가 그리토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21절. 그리토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자다운 심, 심정을 품지 못하게 되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토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토니 그리토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심정으로 그리토와 함께 하, 행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토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의, 그의 지체로 행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세상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계명을 행하려 할 때에는 그 계명이 그리도의 거룩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관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개인적 도덕 수양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회를 세우는 지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회인 교회를 떠나서 계명을 이루겠다 한다면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지체들의 도움. 은사자들의 도움을 안 받는 것은 참 교만한 거죠. 교만한, 악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도의 사회인 교회를 떠나서 개명을 이루겠다 하면 개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개명을 이루어서 자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개명을 행한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그,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계명은 그리토 안에서 그리토처럼 다른 사람 아래 내려가라고 명합니다. 이게 계명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 아래 들어가는 날 죄인들과의 연대성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죄인과 연대하셨는데 죄인이니까 뭐 당연히 죄인과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토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 아래 내려가는 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가지고 높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섬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계명을 통하여 거룩한 사회를 세워 나가시려고 하는 그 사실에 발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토께서 성신으로 지금 일하시니까요,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신을 의지해서 교회 아로서 살아가는. 뭐, 성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교회 아로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원이 아니에요. 그리토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